디겜 파이터 네. 네 오늘 결전의 날인데 맞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어요? 예 네. 그럼 오늘 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오늘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예 네, 오늘 컨디션도 괜찮고 네. 좋아요. 네. 왜요? 체중이 체중이 오바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한 0.3 정도. 0.3? 네. 지금 다 먹도 안 먹으면 돼요. <웃음> 네. 도용 네. 왜 지각을 하고 그래? 일곱 시 출발이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네. 오늘 결정의 날인데 준비 됐어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합으로 성과를 보여줍시다 아시겠죠?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 저희 뒤에 저 보이나요? 2015의 타이협회장비대회 자 도착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네 컨디션이 더 좋아졌습니다 보니까또 오면 오니까 네. 한번 해볼 만 하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아픈 것 같은데 슬슬 슬 아픈 것 같은데 다리랑 벌써 아프다고?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네. 자, 여러분 힘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네. 올라가. 키 다시 더 벗어. 자신인 사람 그냥 올라오고 안된 사람 벗고 올라오라고. <웃음> <웃음> <웃음> 오 됐다. 됐서 <웃음> 됐어. 됐어. <웃음> 다음. <공유하셨어요. 웃음> 어 그런 것 같아. 요뭐 어. 상관 없잖아? 예. 어, 누구든 상관. 아, 누구든 상관 없어. 어. 어차피 다 싸워야 되고. 어? 도영이도 한 번. 맞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예, 도영이 원매치고 그다음에 이제 신의손 한돌이 한 게임 두전승. 어... 초대차기가 안 된다는 그좀 이렇게 뭐랄까 아 어. 아쉬움이 있지만. 예. 그래도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예. 그거도 부담 갖지 말고. 예. 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 어. 근데 되돌기면 그, 저희 지향하면서 경기부터 나갑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발등으로 차는 건 가능하니까, 초대 차기, 를내 차기로 바꿔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가볍게 이제 계속 좀 움직여줘서 원호를 해줘야 돼요. 보면 수준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 우리가 연습하는 한도 내에서 다 싸울 수 있단 말이야 네. 기본적으로 패턴들이 지금 경기를 봐도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붙으면 계속 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중띠게 같이 붙잡고 때려도 좋은데 만약에 니네 니, 니키 익숙지 않으면 붙었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면 안쪽으로 다리 넣어주는 거 잊지 말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크렌치 잘안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허리를 잡아서 붙이란 말이야 니킥 못하게 Hit him. Go. 라아 두원, 한한한번한한한들어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돌아. 자, 가득 왼쪽으로. 다아봐잘 얼굴해서 움직여. 그렇지. 돌아겨 땡겨, 겨 예. 좋아, 왼쪽으로 돌아. 자. 왼쪽으로 돌아. 그렇지. 야. 발 그렇지. 왼쪽으로 돌아. 도영아 왼쪽으로 돌아 야어 아, 왼쪽으로 아, 차자 앞쪽으로 가자 다시 쐬게 제게 앞쪽 면차이쪽좀더 들어가서 쳐 됐다 제와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왼쪽 로드 왼쪽 돌려 돌려 돌려 왼쪽. 돌 야 왼쪽 미들 한번 가 봐. 왼쪽 미들. 조심들어 가지. 왼쪽. 무릎 달려. 아 타격 들어 로우, 로우, 왼맨. 크러 좋아. 돌려. 돌려. 돌려. 좋아 좋아 좋아. 야, 왼발 야, 앞선 주고, 앞선 주고, 앞선 주고. 앞선 주고, 왼발 다. 시한번 왼발. 자, 빠지 마. 그래. 돌려 돌려. 돌려. 좋아. 자, 돌려. 뛰어. 앞손 주고. 앞손 주고. 앞손 주고. 고 왼발. 선수 중립 이제 그 저희 로우 들어간 다음에 주먹 베어서 힘실잡줘야돼 음. 이제 포인트 잡아줘야 된다고 알았지? 그리고 지금 저기 봐, 구든 발리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앞순 주면서 구든 발리 들어가주고 로우도 좀더 과감하게 들어가. 과감하게. 네. 네. 맛있어? 네. 얼마 남쓰나? 오케이. 왼발부터, 왼발부터. 그렇지. 왼발부터. 손다 하고 손. 왼발부 왼발부터. 왼발 왼발 왼발 더 가야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자, 오른발 로우 들어가. 깊게 로우 발. 그렇지. 깊게 들어가. 그렇지. 돌려, 돌려, 돌려. 자, 그렇지. 자, 도영아 원투 들어가야 돼, 원투 들어가야 돼, 원투 들어가야 돼,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에이! 그렇지. 그렇지. 에이! 그렇지? 으악! 좋아, 으악!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원투, 원투, 원투, 원투 로 로우, 들어가. 로우. 로우까지, 로우까지, 로우까지, 로우. 로우까지. 한번 더. 도영아. 원투 로고 들어가라고. 자, 어... 들어가 들어가 지금 응. 기다리지 마. 그렇지 기다리지 말라고. 자. 그렇지 돌아 돌려 돌려 돌려 그렇지 좋아 다시 다시 원투 들어가 원투 로 들어가 원투로 들어가. 원투로 들어가. 원투로 들어가 기다리지 마. 그렇지 기다리지 말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자, 그렇지! 들어가! 바로 따라 들어갔어야지! 라스트 30초! 30초! 30초! 몰아쳐! 로! 로! 로! 들어가! 자, 원터포! 원터포! 자, 왼발! 그렇지! 에이. 들어가! 들어가! 네. 계속 돼! 계속! 에이. 들어와! 중업 라고 주먹 돼! 에이. 그렇지! 에이. 더 돼! 돌려! 돌리고 돼! 네! 돌려! 그렇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라고! 야손 내! 손 내! 나이스! 나이스! 야, 조심! 들어오세요! 3대0 선수 쪽! 척척 척! 조심히 계세요! 다음 번 다시! 시 잘했어, 잘했어. 예. 잘했어, 잘했어. 멋있어기가끝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고, 일단 뭐그 판정에는 꼭이 승복 한게 맞는 거고. 아, 네. 어. 음. 아가, 아까도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네가 기세에서 밀리지 않았고, 네가 하려고 했던 걸 많이 보여줬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 시합은 충분히 어, 이 시합에 참여한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걸 믿어. 알았지? 네. 다음번 시합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 돼. 네. 네 고했어잘했어 알았어. 잘했어 어? 알자, 알자. 자, 다음 네. 시합이. 빡치지. 네. 이게, 어? 전수관에 사는 거랑. 네. 완전 그치. 달라요 그 뒤에 결정을 못줘서 그래 그리고 플러스 감점. <웃음> 그거, 그거 운이야 어쩔 수 없어 잘했어 잘했어 긴장하니까 음. 입이 확마르더라고어전수가 음. 바닥이랑 완전 다르니까 음. 도움이 많이 돼. 도움이 <웃음> 잘했어 Go! Go! Go! Go! Go. Go. Go.